뭐가 비싸다고? 양파, 양파? 양배, 아 양배추, 양배추. 이게 이게 양배 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양배추요, 예 이거 어 5천 원이에요. 이거 비싼 거죠. 그전에 3천 원상각 같은데, 어? 근데 이제 양배추 김치 이게 담으려고 내가 한통 사왔거든요. 근데 이 양배추 김치가 아삭아삭하니 맛이 괜찮해라. 그게 사 등분이로 짜게 갖고. 여기 심은 잘라버려야 돼 너무 적이니까 이정도로 자르고 이거? 응? 이거 그거? 속에는 속에는 이게 입이 적으니까 똑같이 자르면 안돼 먹기 좋은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돼요 이 속의 거는 좀 이렇게 절거진 다음에 잘라도, 크면 잘라도 괜찮아. 너무 음. 자르면 뭐 장기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절거? 이것도 절거야지, 그러면. 절거서 담아야지. 빨리 야 연속국 끝나. 응? 연속국 끝난다고. 우리 빨리 이거 절거놓고 연속국 꿀 건데. <웃음> 김치도 담아야 되고, 연속국도 봐야 되고, 바빠. 이게 잘리는 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게 먹기 좋은 크기로 딸르면돼요 물요. 이거 한.. 이게 이게 양배추는 이게 좀잘안 절궈지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물을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푹 잠기도록 해서 절궈야 돼요. 그래물한 2리터 정도 이거 되네요. 소금 한 컵. 한컵 조금 더 내야 되겠어요. 한컵반 정도 넣어 놓고. 너무 여유 있게 젓는 거아니야 예. 드라마 끝나가는데 <웃음> 소금을 그래도 녹아야지 여유가 넘쳐 내가 뭐 아니 뭐 빨리 한다 빨리 해주냐 이게 소금이 녹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다 녹았다 다 녹아버렸어 소금이 산살뿌려주지라안 잠겨도 돼? 이정도면 이제, 이제 소금 조금 더적어주지 국물이 많잖아요 응, 됐어. 워퍼. 응. 응. 워어워어큐 이게 2시간 절거어요 지금 물이 많아 보이죠? 물이 이렇게야좀절거졌네요 이제 휘쳐볼게요. 한번넣을게세 아, 번. 세 번. 음. 생강이요. 생강하고 마늘. 마늘. 이제 밥을 좀 갈아 넣을 거예요, 밥. 밥이 이제 넣어서. 양배추는 좀 국물이 조금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을 좀더 부어주고 갈게요 갈아올게 멸치요 음. 액젓 우리 저번에잡자데린린거예요 소주컵으로 두개 넣고요 여기 새우젓을 좀 넣을 거예요 새우젓 국물 또깨보여 여사니까 깨를 넣어야지 깨두 음. <웃음> 두개 정도 다 넣었나? 고춧가루 넣어야지, 뭐다 넣어. 아, 파도 넣어야 돼, 파. 여섯 개 정도 넣고. 쪽파. 쪽파 큰 거는 이렇게 좀 반으로 갈라줘야 돼. 이거 뭐퉁고우면 굴러다니니까. 이 설탕이에요. 자일로스 설탕 양배추 <웃음> 다 됐네? 응다 됐어 다 됐습니다 가는 좀 보겠습니다 싱거우면은 젓가락 좀더 넣을거예요 음, 안 싱겁네 딱 맞네 음, 맛있어요 이게 아삭아삭하니 양배추가 아삭아삭한, 이게, 이장에, 양배추가 이장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김치를 많이, 이거 안 좋으신 분들은, 양배추 김치를 많이, 이, 담아서 드시면 좋아요. 아, 졸립네. 음. 이 양배추 김치가 아삭아삭하니요. 배추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오늘도 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웃음> 에우자. 웃기잖아. <웃음>